전기요금 인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의 개수가 줄었습니까?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수치상으로나 여러 데이터상으로 봐도 적자의 주되고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 유가상승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어, 교섭단체 대표인설에서 전기요금 인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의 개수가 줄었습니까?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네, 준것 없죠 발전량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습니까? 그 문제는 조금 그 원전에 대한 연간해야 하는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장기간을 거치면서 다소 좀 영향을 받은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p 어, p t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 일시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저때는 다 원전 설비 보수 때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 비중이 점차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고 박근혜 정권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전기료 인상 요구 또는 한전 적자의 주요한 원인으로 에너지 국제 가격 상승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원전을 분명히 그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재생 에너지도 기가에전 기저 고가 그러나 원전은 기 예,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는 지금 전기 요금 인상의 원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이 가그원전에서 원전에 원전의 비중을 에는 어, 줄이는. 국립님, 저는 최근 한전 적자 이유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네, 네.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를 세 번째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원전의 개수를 줄인 바도 없고 발전량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 한전의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을 때 한전이 큰 적자를 봤던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원전 이용률은 무려 94% 수준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나 여러 데이터상으로 봐도 한전의 적재, 적자의 주되고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 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